1887년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지구 전체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숨겨 그 비밀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채 도시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각 나라마다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게 된대데요 그제서야 대형 증기발전기를 북극에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피난민들도 점차 북극으로 향하고 발전기를 중심으로 추위를 버티며 생존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비뷰할 게임 프로스트펑크는 11비트 스튜디오에서 만든 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전작인 디스 오브 마인에서 보여줬던 전쟁터에서 겪는 민간인의 삶을 잘 보여줬다면 본 작품은 어, 대체 역삼을 세계관으로 스팀펑크라는 이 테마와 추운 빙하기를 결합해서 어, 추위와의 투쟁을 보여주는 어,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추이와의 투쟁을 다룬 어... 지금 이제 인디게임 중에 또 대표적인 게임이 있죠? 더롱다크 어 더롱다크는 근데 한 명이 이제 유저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1인칭으로다가 늑대도 쏴죽이고 곰도 쏴죽이고 사슴도 쏴죽이고 토끼도 쏴죽이고 다 쏴죽이는 것밖에 안하지만은 아니아니 쏴죽인거...만 있는건 아니죠 도롱다크에서는 뭐... 동물사냥하고 식량 조달하고 불도 피우고 어... 식수공급도 해야되고 물건도 만들고 파밍도 해야되죠 어... 본게임도 프로스트펑크도 비슷합니다 도시에 이제 시위를 시켜다가 열심히 일하라고 음식도 구해오고 뭐, 나무도 캐오고 어. 그래서 음, 첫 인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장르의 도심검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플레이를 하다보면 어디까지나 생존에 중점을 둔 게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도심검설은 이제 곁다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게임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인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자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피난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자계층이고 기술자계층이 있습니다. 아동계층도 있는데 아동계층 아동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는 어, 게임 플레이에 따라서 어, 어떻게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들의 이 피난민들의 제가 이제 도심의 대장이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위해 법률서가 존재합니다 막뉴로어 h 어미 히어미 하면서 뭐 법률서를 딱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제 딱 책정을 딱 해가지고 아 너는 이제 몇살이 됐구나 하고 이제 일을 나가거라 이렇게 그 도시를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을 이제 플레이어가 정하는, 정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아 이거 일을 하는데 너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다가 어,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심 밖으로 이제 생존자들을 구해오거나 어, 자원을, 구수, 어, 자원을 구해올 자원을 구수 있는 탐험대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 탐험대를 구성하는데도 피난민들의 노동계층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 물적 자원도 중요하고 인적 자원도 중요한 이제 밸런스를 이렇게 맞춘 게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서본 게임들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은 분위기에 걸맞는 게임 화면 속 인터페이스 아 눈이 막 휘몰아치고 어 하늘에서 하얀 똥들이 이게 새똥은 아닌데 맞으면 춥고 시리고 감기 걸릴 것 같고 어 이런 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픽이 어 거기에 OST가 이제 끝내줍니다 이게 이 약간 막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막 뭔가 비장미 넘치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비장미 넘치는 연출을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대범한 막 이런거 막 이런게 막다 이렇게 딱 이게 무슨 악기인지 모르겠는데 바이올렛 바이올렛인가? 이런 것들을 막 켜주면서 다다막 하는데 어막 신금을 울리는 어 생존의 투지를어 주제로 잘 끌어낸 것 같은 OST를 부금, BGM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보면서 어,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 가운데 이제 놓여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가장 안 추울 때가 영하 30도 이때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우측에서 시간이 지나면 얼만큼 이제 온도가 내려갈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가서 지나서 온도가 이제 크게 떨어진 날씨가 올 때마다 게임 화면도 뭔가 막 그... 설이? 설이? 설이 끼고 막 아예 얼어붙은 것 마냥 이제 빠지지직 하면서 이제 막 얼어붙는 연출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 추운 겨울의 느낌을 어... 잘 살려서 몰입감을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중간중간 자신이 이제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도시 운영 흐름이 달라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법을 책정할 때 생존자들과 마찰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막아그 게임에 이제 어 자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자원들이 풍족하냐 풍족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어 안전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희망이나 어 불만 등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만이 가득 쌓이면은 어떻게 되겠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어, 정말 재미있었고요 대신에 어, 이제 단점들을 얘기해보자면은 게임에 이제 초반에 접하게 되면은 처음을 이제 처음 게임을 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어느정도 있다보니까 어... 이것들을 조금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거 아닙니까? 저같은 경우엔 가장 큰 실수로 한게 튜토리얼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 이거 <웃음> 튜토리얼을 하나도 안 읽어가지고 어, 처음에 이제 딱 1회차를 했을 때 어, 정말 괜찮았어요 한30 며칠까지 갔는데 어 요태까지 뭐잘한것 같은데 뭐 선을 넘는 선택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샌가 식량이 모자라서 그냥 굶어 죽더라고 다 풀마 죽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들을 어아잘 알아보니까 어 발전이 늦어졌다. 발전이 그래서 왜 늦어졌냐 보니까 연구 이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여러 개를 지어야 돼요. 그한 개가 이제 뭐 4개 네 정도 있는데 저는 <웃음> 게임 초반부터 30일까지 딱 하나로 연구 그걸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연장근무도 안 하고, 어 아동 노동도 안 시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절대 어 클리어할 수 없는 자체 하드 모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튜토리얼을 읽고 이제 어느 정도 수, 숙달이 되다 보니까 게임이 진행되다 보면은 어이 법률 책정과 건물과 기술 테크 트리를 짤때어 여태까지 어떤 루트가 효율적이고 익숙한지 이거를... 잘 느끼다 보니까 플레이를 하는데 정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하니까 망하니까 아이 루트로 가면 은 안전하고 저 루트로 가니까 안전하고나 이게 딱 아니니까 게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간소화되고 쉬워진 느낌이 많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난이도를 올리자니 게임 클리어는 하고 싶고 여튼 이 시나리오를 깨면은 난 더이상 할게 딴, 다른 시나리오 밖에 없는데 더 이상 할게 없는데 다른 시나리 아, 다른 시나리오를 해도 똑같이 게임이 진행이 될 텐데 하면서 깨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이 캐주얼하다 보니까 음, 이런 문제가 게임 초기 출시 때도 있었어요. 게임 자체가 이제 짧기도 해요. 어, 짧습니다.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 길어봐야... 어... 일곱여덟? 시간? 정도? 음, 그 시간 내에 어... 자신이 정말로 잘했다! 도시우정을 그러면은 엔딩을 보게 됩니다 어... 3만천원의 가격에 시나리오 하나 보는데 뭐 8시간인거죠? 플레이 타임이 짧다 보니까 어, 다른 도시운영게임과 달리 이제 아기자기하게 꾸미는게 별로 없고요 무한모드에는 이게 또뭐 광장이나 그... 약간 꾸미는게 종류가 뭐 조금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들 빼고는 이제 그냥 뭐랄까 어느정도 안정되면은 그 도시를 구경하는 맛? 예 그런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한모드도 난이도가 크게 두가지가 있고 거기에 세부난이도가 정해져있다보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죠 <웃음> 결국에는 음, 2회차 요소가 부족하고 컨텐츠의 다양성도 부족하다보니까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클리, 어렵게 클리어할 때 그... 성취감밖에 남지 않는 어... 게임이 돼버렸어요 하 처음 이제 접하다 보면은 어, 정말 후회하지는 않는 게임이 어, 될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분들이만 하세요. 네. <웃음> 그래도 이런 점들이 어, 게임의 분위기에 몰입을 방해는 하지 않으니까 음, 단점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다. 그러나 가격 대비 효율로 따지면은 3만 천원은 살짝 비싸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2 4 0 0 0에서 25,000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어...프로스트펑크 리뷰 어, 짧은 리뷰 얘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리뷰라 어... 거의 처음 하는 느낌으로 하다보니까 어... 글을 써놓긴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이 대본을 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딱딱하게.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읽게 되다 보니까, 음, 정돈도 안 되고, 글을 쓰는 것도 어렵고, 간만에 녹음하니까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댓글에 어 리뷰를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관심이 있다 나이게 관심이 있다 어 저거 게임도 한번 해주세요 개코님 다른 인디게임 요즘 많이 나왔어요 재밌는 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개코였습니다 안녕